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중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 ftx 가상자산거래소 파산관련 뉴스로 기술주가 하락압력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은 비용 절감 계획 관련 뉴스로 4.3% 상승하며 증시 강세를 주도했네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어 상승세에 영향을 주었지만 연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거론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네요. 이번 주에만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환화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언급도 될텐데요 여전히 연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 인플레 둔화를 가리켜야 연준의 입장 변화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상자산 관련 연세 충격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이 부분도 좀더 신경써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삭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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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2,3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5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4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멀른 오토모티브의 실적 발표와 엑슨모빌의 배당 기준일입니다. 멀른 오토모티브의 실적 발표 시간은 위정이며 엑슨모빌 주식 보유 시 12월 9일에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표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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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투자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 bye